안녕하세요 에스닉키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당에서 정말 안시켜 먹는 메뉴 라면만큼 쉬운 그런 레시피라서 저는 집에서 너무너무 자주 해먹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요리인데 빵과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재료는요. 새우와 마늘,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레드페퍼나 페퍼론치노만 있으면 됩니다. 새우는 싱싱할수록 맛있겠지만 손질이 귀찮은 관계로 냉동새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풍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 살아서 제주 흰다리 새우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제가 새우 내장 제거할 때 사용하는 이쑤시개나 핀셋 같은 게 없었어요. 어떻게 제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같이 비상 상황에 새우 내장 제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 새우의 머리와 꼬리를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등 부분의 껍질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잘라줍니다 껍질을 벌리면 바로 내장이 쉽게 보여요 이때 한번에 내장을 잘 제거하면 참 좋은데요 살살살 빼줘야지 제거가 잘 됩니다 아님 내장이 끊어져서 정말 복잡해져요 내장을 깨끗이 제거한 새우에 간을 해줄거예요 사실 간을 하기 전에 저는 새우도 잘라줬는데요. 대부분 다른 감바스 레시피들을 보면 새우 자체의 모양을 살려서 감바스를 만드시더라고요 감바스는 오일에 빵을 푹 찍어서 빵 위에 새우와 마늘을 올려서 먹는 메뉴라서 새우 통째로 하게 되면 먹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 소금 후추를 뿌려주고요. 잠시 양념이 배일 동안 마늘을 썰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후레이팬이나 저는 미니 스텐팬이 집에 있는데요. 요즘 감바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새우와 마늘이 잠길 만큼만 부어주고 중요한 건 오일을 데우기 전에 마늘을 먼저 넣어줘요. 마늘이 오일에 담궈져 있는 상태만으로도 마늘향이 올리브오일에 배기 시작하는데요. 그다음 가스불을 약불로 켜고 15초 정도만 지나도 바로 이렇게 기포가 올라와요. 마늘이 조금 익혀지면 새우를 바로 넣어주시고 새우가 빨리 익기 때문에 이때 레드페퍼나 페퍼런치노를 넣어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먹기 전에 파슬리 가루나 파슬리가 있으시면 조금 뿌려 주시고요 여기에 맛있게 빵에 올려 드시면 너무 맛있는데요 정말 오일까지다 싹싹 비우실 거예요 네, 오늘도 아주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끼 감바스 였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